자, 오늘 게임은,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? 더 메리 아치였나? 뭐, 뭐, 뭐, 그래요. 뭐, 수녀 게임이라고 하는데, 일단 여기다가 이름 입력을 하면 되고요. 케빈, 메트리 아치, 메트리 아치. 어, 메트리 아치인데, 이게, 한글이 없습니다. 근데, 게임 자체는 쉬운 게임이라고 하니까,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. 이거, 초 갓게임이라고 하거든요? 한번 호스트 게임 눌러가지고, 제가 이거 방을 한번 열어볼게요. 어 이거 셀렉트도 되네 셀렉트 캐릭터.. 와 이거 뭐야 개못생겼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.. 아니 들어오자마자 뭘어 개못생겨.. 어? 외모비하는 뭐... 좀.. 어, 아니 셀렉트 캐릭터 그렇게... 눌러서 봐보세요 한번 셀렉트 캐릭터요? 개못생겼네? 아 근데 보면은 씨너가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매트리얼치가 말하자면 그런 거래요 이 씨너 수녀들은 탈출을 해야 된대 근데 탈출하는 어... 방법이 따로 있는 거지 뭐 비밀번호를 모은다거나 뭐,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PC들이 조정하는 수녀들이 섞여 있대요 음 어, 그러면은 이제 PC인 척 하면서 그런 비밀 임무를 해갖고 탈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순례가 잡는 거고요 케빈 인중 팔콤펀치? CN 앞니 뽑음 3 days after <웃음> 3일 뒤에 내 앞니 뽑는다고? 한펜 뭐라고 쓴 거야? CN 인중 돌솥 비빔밥? <웃음> 야 <야이 씨. 웃음> <웃음> 돌솥 비빔밥. <웃음> 스타트 게임 근데 이게 임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각자 임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영어라서 해석이 안될수 있거든요? 근데 미안한데 네. 내가 수녀야 그래서 너네 임무가 뭔지 내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개못신겠다 뭐라 그랬냐? 죄송합니다 너 여기 서라. 서라 딱 서라했다 딱 서라했다 하 <웃음> 클라라 차려! 클라라 차려! 야 컴퓨터 있으니까 컴퓨터인 척 하라 그랬지 <웃음> 맞다 지금부터 시작? 뭘 지금부터 시작이야 <웃음> 잠시만요 형저 스킬 씁니다 자꾸 그러면 알았어 먼저 가 근데 어차피 멋있어. 가봤자 클라라는 클라라잖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차피 니가 멀리 가봤자 클라라 나라, 클라라인데 여기 개명소 있거든요? 개명소가 어딨어 여기 <웃음> 오, 우와, 우와, 어? 우와 뭐야?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뭔데 이거? 밤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그냥 아무나 선택해볼게 내 선택은 KT 와우! 오오오오오오 오, 오, 오, 오. 아니래 KT는 아 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아 어, 노라 아니, 차려. 야, 너 너무 인간티 나잖아, 지금. 너 이거 누군지 안 밝히면 다음 날너 찍혀. 십자가에 찍히고 아, 싶어? 너 누구야? 대, 대장님. <웃음>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동안 우리 수녀들은 땅을 파고 있습니다. 아, 땅 파는 데가 있어. 여기 어딘가에.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. 땅을 파고 있습니다. 이게 내가 지금 임무 종류를 내가 실제로 몰라요. 아, 요게 뭔지 한번 볼까요? 요거가 어디 보자. 아, 약간 의심 노트인가 이거? 의심 노트? 몇번 어... 실패할 수 있는 거지 이거? 클라라 저녀석 답할 때까지 계속 할수 있지 않나? 아, 그러고 어, 근데 쟤네 왜 웬디에 두 명씩 간다 있지 커플서. 아, 아, 오케이. 순이 하는 거. 커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. 프란체스? 어. 어. 불당해 클라라 안녕? 안녕하세요. 수생님 세상이 고생 많으십니다. 음, 안내해봐 어디서 짝거리고 아, 네, 있는지. 아뭐 이런데 여기로 따라오시죠. 아 이런데 있나 이런데 해해해 줄리아 아 이런데 있구나. 야 이름을 불러버리면 어떡해. 어 뭐라 그랬는데 방금. 조나다니요 조나다. 가드 가드 가드. 야 나는 그리고 지하로 못 가나 보네 수녀는. 어 이거 뭐지 종처 트리플 사크리파이스. 어? 뭐야? 너희들 방금 그렇게 침팬치처럼 울어댔겠다. <웃음> <웃음> <boa>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줄리아입니다. 줄리아. <웃음> 뭔 소리죠? 엠마입니다. 엠마. <웃음> 엠마, 줄리아, 클라라? 클라라요. 클라라. <웃음> <웃음> 알렉스. 알렉스. <웃음> 줄리아, 엠마. <알렉스 웃음> <주이리아, LM. 조상박수님. 웃음> 당 한명 한명 가는거야 줄리아 <웃음> 엠마도 가고 <우와. 웃음> 어아니었어 어, 엠마 누가 얘기했어 엠마 시애니가 얘기했는데 시애니는 노라였어 아닙니다. 나 엠마 얘기 안했는데 어, 엠마 그러니? 내가 얘기했는데 어 미안 야이 <웃음> <웃음> 대장 성당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중 성당 뒤로 위로 올라가는 중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중야 <웃음> 영호는 조용히 해 수녀들 땅 위에서 비밀번호를 찾아다니고 지하에서 땅 파면서 비밀번호 찾는데 지하에 탈출 가능한 탈출구가 있어서 비밀번호 3개를 입력하면 된대 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땅을 파는 거구나 아그런 게임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찾으면 되네 나는 아 어, 근데 이거 좀 무섭다. 느낌 있네. 내가 쫄리니까 이제 클라라 슬슬 가 볼까? 아, 수현님 예뻐요. 수현님 예쁩니다. <웃음> 호감형내 어디가 호감형이지내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 볼까? 어, 옷독 튀어 나온 이 구관 구조. 정말 매력적이십니다. 음. 와, 진짜 원숭이처럼 음. 생겼다. 주댕이 없어 저거. 아가녀. 아니야. 아니라고. 우리 수현님 주댕이 예뻐. 아가미인 거야, 방금. 메리일까? 그레이스일까? 베르다노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 우와 <웃음> 어, 어, 어, 어, 어, <웃음> <웃음> 도망가 도망가 어, 어. 아 귀신들이 이렇게 놀래켜줄 수 있구나 아왜 어, 이렇게 빨라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 클라라 그리고 연비가 누굴까 친구 할거 있습니다 <웃음> 말씀해 보세요 메리입니다 메리를 <웃음> 선택하고 <웃음> 아니면 다음번에 네가 죽는 걸 클라라 메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? 그럼 메리도 맞단 얘기잖아 어? 낚였어요 낚였어 클라라 일로와 오죽다리 한품 받았다 빨리 받아 클라라 일로와 이제 얼마 몇명 남지 않았거든요? 이거 봐봐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뭔데? 조건먼 야 이거 뭐냐? <웃음> 아 뭐가 위에서 찾아야 되나봐 아아 <웃음> 미쳐버리겠네 음, 어, 어. 클라라 그리고 알렉스, 데이지, 그레이스 중에 있네? 잘 모르겠는데 클라라를 보내야겠지! 안돼! 안돼! 안돼! 안돼! 어. 츄 가오가 있기를 자 우리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요? 데이지 네? 그레이스 예? 아! 데이지 그레이스 의 대답을 안 할까 너네밖에 없는데 <웃음> 먼저 대답하는 사람을 살려줄까 데이지 네살려세요 <웃음> 먼저 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그레이스가 가야겠지 안돼 끝내 끝내야돼 이번 턴 안에 자 우리 데이지 <웃음>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 우리 데이지 어, 네. 여긴데 우리 데이지 저는 컴퓨터입니다 띠비삐비 아니 뭐 언제까지 언제까지 연기할 셈이야 30초 남았는데? 빨리 서둘지않고? 어? 잠깐만 얘왜별도있지너 왜? 별떠 있지? <웃음> F로 잡아볼까? <웃음> 바로 죽네? 와, 와 어렵다 아 이게 맞구나 어떻게, 어떻게 되는 거지? 근데 저 머리 위에 뜬 빨간 별은 뭐지? 다들 여가 시간 잘 보내고 있나요? <웃음> 우리 귀염둥이 이름 다 봤어요 봐주세요 <웃음> 바로 해물파전 만들어버릴 거랍니다 해물... <웃음> <저> 얼굴 닮아가지고 <웃음> 해물파전 해물 아이고 <웃음> 헬렌 헬렌 헬렌 안녕 <웃음> 모른 척 가는 거봐 너왜 별이 떠있는데? 아 진짜 너무 웃기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? 왜 이거 별왜 뜨는 거예요? 이거 알았어요 그 보면은 보트이 움직이는 루틴이 있어 그게 뭔지 어떻게 그... 알아 내가 보트를 보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소젖을 짠다든지 과일을 따서 그거대로 움직이면 별이 안 뜨고 그 외에 다른 이상 행동을 하면은 뜨거든요 아 그런 거야 음 이분을 어, 근데 어떻게 입력하는 거야? 이거 일단 답하 버튼이 있어, 버튼 있어 어 버튼이 있어 따로 세개의 아, 버튼이 나 이거 하나 찾았어 아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 오케이, 나만 오케이, 몰라? 오케이. 나만 몰라? 나만 몰라 지금? 뭘 생긴 거 보소 우스는 거 보소? 아가미 덜렁덜렁 거리는 거 보소 <웃음> 너 자꾸 그렇게 아, 말하면 고약하네 여기 에미넴 네. 여기 에미넴이 있어? 여기 에미넴 아. 엠마. 엠마 엠마 씨 <웃음> 제가 스파이 하겠습니다 대놓고 그럼 누가 범인인가? 지금이요? 그만해 그레이스! 살려주시면 제가 데려, 뭐 데려다 드릴게요 그 사람을 앞으로 입 닥쳐 네, 그레이스! 일단 엠마 한명 어? 아... <웃음> <웃음> 엠마?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비밀번호가 지상에도 있니? 그니까 러 비밀번호는 아니, 지상에 있고 어어 어. 아 지하에는 여구를... 입력하는 데가 있고? 어, 어. 아하 아 이거 어렵다 그러면 누구는 계속 땅에서 있어야 되네 아까 이름 봤어 이래 지금 이 <웃음> 뭐냐? 용서, 인마 누구야? 용서해주세요 <웃음> 지금 갱생하고 열심히 소속 짜는 거야? <웃음> 예 용서해주세요 그래 그래 그냥 할당장 다 쳐고 그렇게 예, 예. 내일 치즈 먹어야 되니까 용서해주세요 아 저거 저런게 비밀번호인가 혹시? 루루니니그 학생 딱딱 서서 봤어 봤어 루이 누구야 루이스? 겹쳐, 겹, 동선 겹쳤어. <웃음> 누구야, 이거? 루이스 정체 밝혀. 어, 말안 해? 가는 거야? 어, 반대나. 너였어? 바로. 쌍대! <웃음> 쌍대! 어, 어, 잠깐만! <웃음> 미친 루이스 죽인 거야. 야, 이거는. 어, 연비의 애교가 사람을 죽였어. 자, 초록색 후.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s 노란색 어 o t e 야어 g 어 l 어 v o 어 o l 어 v o n o Livono, l i v o 어 o l 어 v o 어여 l 어. v o 어 o l 니 v 이거 o Livono, Livono, Livono, l i v o 야야 l i v o 어 o l 야 v o 야 o Livono, l i v o n 왜 Livono, l 어 v o n o l 어 v o n o l i v o 어 o l 어 v o n o l i v 하나님이 일자리가 부족하시단다 <웃음> 몇명 취직을 좀 해줘야겠어 <웃음> 헬렌씨 일 잘하드만 우리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겠더라 예 수녀님 주배 그러면... 이름을 부르다 <웃음> <웃음> 어 열심히 는구나입 닥쳐 프렌세스 프렌세스? 노라. 놀아. 놀지 얘들아 해냈다 이번에 해야된다 No, 이번에 no, 해야 no. 된다. 무조건 해야 된다. 무조건 보고 해야 된다. 오케이, 오케이. 다다 글로 뛰어, 다 글로 뛰어, 다 글로 뛰어. 아하네, 끝나고 다 나를 살라고 해야 되는 다 그래. 저... 네. 헬렌 씨. 예. 헬레쉬 취업하시도록 하세요. 데모님, 데모님, 데모님, 또 취업할 사람? 오. <웃음> 안돼, 크레이스는 <웃음> 아니었습니다. 음... 너네 너는... 어, 너희 이거 두판 연속 그냥 감으로 죽었어. <웃음> 어떻게... <웃음> 아, 나 무덤 <웃음> 이렇게 되는구나. <웃음> 아니, 귀신들아, 숫자 어딨는지 한번 봐봐. 아,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근데 빨간색만 틀렸어, 내가 봤어 아까. 어, 빨간색만 그 바꿔 바. 근데 바꿔봐. 빨간색 하나씩 바꾸면서 계속해. 우 오! 우 와! 우 와! 우 e 우 e 아이 e 아이 i 아이 n e Irene. Irene. Irene. i r e 이 e Irene. Irene. Irene. Irene. Irene. Irene. Irene. Irene. Irene. Irene. Irene. Irene. Irene. Irene. Irene. 아무튼 오늘 데모님이라는 뜻이에요 데모님 그니까 러더 매트리아치 데모 수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임인데 아주 흥미로운 게임인데 요거 다음번에 우리가 하는 법 알았으니까 내 생각에는 요거는 음, 이거 더 여러명이서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시간 짧게 하고 60초 하고 더 많이 해가지고 한번에 해야 돼 음, 고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네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넣어봐.